많이 드시면 안돼. 고기 먹어야 있고. 저는 이것도 다먹 고기도 다잘 먹어야지. <웃음> 이래 놓고 막상 고기 걸러먹는 것도 배불러서. 고기 많으시죠? 고기 많이 먹어도 되죠? 아 그럼. 근데 큰소리 치고 나 많이 먹으면 못 봤어. 우리 먹으라고 고기를 나 소고기를 이렇게 좋은 소고기를 뭔가 그냥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처음 보는 것 같아. 어떠세요? 슬레이. 와, 노른자가 노른자가 진짜 너무 맛있어 요 이거. 맥반. 일부도 비는 안. 아, 장난을 안 줘. 그래서 제가 참기구나 어떤 내 보물을 고기에 쫙또예쁘네참수신다 참신. 진짜 엄청 맛있어. 지는어요는 충남 보령서 키워요. 그럼 이건 다 저기 냄새네널날라봐 영양이 <웃음> 이게 맛이 나오는 거야.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어, 맞아요? 진짜 아직 안 네, 뭐 소고기 무 예술로 만들어 올려나 <웃음> <웃음>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애들 한 입. 음, 맛있다. 음. 아, 음. 어머. 근데 왜 고기가 달지? 어? 응? <웃음> 저원래 설탕 뿌렸어요. 저 아저씨랑 아, 먹는 거지. 소금. <웃음> 음, 음, 음, 음. 와. 저희가 딴 깻잎. 좋아. 깻잎 음 너무 맛있다 향이 되게 진네 자연산 향이야 그게 음. 자연산다음 고기 물어요? 음, 음 괜찮아요 거기 모기약 밑에 음. 향이 진짜 진하다 맛있어. 음 우와 크게 먹는 거야 고기를 작게 먹는 거야 왜냐면 소고기 평소에는 비싸니까 너무 크면은 금방 혼나. 없잖아요. 엄마한테 혼나. <웃음> 그쵸그쵸야 이놈아 너만 먹니? 고기 좀 잘게 먹어야 된다고. 참치만 놓고 그냥 야채만 잔뜩 넣고 밥 넣어가지고. 안전 먹어 빨리. 숙으면 아저씨 음 왔어? 미녀팬 갖고 다니고. 기 상, 쌈. 어 언니 쌈좀 먹어. 음. 먹어 빨리. 별 아, 나는 야, 고기에 질린 놈이다. 음! 상추 맛있죠? 이런 데서 음 먹으니까. 더 맛있어요. 어 고추. 음, 맛있다. 이런 데 오면 고추도 너무 맛있어. 음. 안 매워? 안 매워. 안 매운 고추인데? 와,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, 음. 치즈가 10%짜리 하고 있 저희가 요거 아로 만드는 거거든요. 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새로 만들지. 고추보다. 어, 아, 아, 그거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고기? 왜? 고기를 떨어뜨려서 하는 게? <웃음> 매운, 아, 아, 매운, 거, 매운 야채는 주면 안 되죠? 누구야? 이런 건 누구? 동물 주면 안 돼요? 안 먹어요 매워, 음. 매운, 매운, 매운, 들이안 먹어. 고기. 운매 음. 음. 맛있어? 아운러리 맛있지? 응 집에서 살살 녹는다. 응. <웃음> 아 너무 없죠. 너무 기다. 올리 고기를 또 먹고 또 시작을 하고 깔끔하게. 예. 또나 새로운. 안녕 예. 치즈 소세지 <웃음> 대표님 껍질은 뭐예요? 여기 음 오스트리아산 오스트리아산 음. 저기 저기 저 바다 고기 그거 그, 그, 뭐라 그미죠 바다 새. 고기요? 응? 이거 R&D 누가 하셨어요? 항상 제가 지시한 대로 가네 아음 우리 직원들은요 우리 R&D 없어 뭐뭐뭐 집어 너끝 레시피를 회장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기 니요음 아 소세지 난리난다 응 음. 먹어 아니. 2개 드셔야돼요 동시에 먹을게요 동시에 아, 먹을게요 <웃음> 아, 아니 수다수 이렇게 로 잘라왔어 네. 네. 뜨거울 때먹어야 돼. 너무, 나 오늘 아침에도 먹고 나왔어 너무 매력적이적이야 <목소리도> 여기에 아이고 단체로 아이고 나중에 다이어트 오고 싶다 드릴게요. 딱 아, 네. 좋습니다. 네. 저는 구석에 와서 애들이랑 수영하고 있습니다. 미와중에 우와! 운전은 이랑 만나니까 난리 나죠 <웃음> <낫죠? 웃음> 너무 맛있지? 맛 <웃음> 있겠어? 운전은 숨속에서 한번 끊고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근데 하이라이트. 그게 하이라이트! 이게 네. 뭐야 <웃음> 안녕하세요하기를한으세하기를한한 번, 구기는한 번, 한 번, 한 번, 천하기를 한 번, 천하기를 한 번, 천하기하한기기하하기 먹으면 눈물 나, 진짜로요. 얼마나 맛있는지. 그거 한번 후에 여기 와서요. 자기나 오늘 못까 네, 오늘 이제 정말 대표님께서 엄청 좋은 고기에 뭐 닭, 계란 줍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진짜 한우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얼룩송아지가 젖소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던 와규가 사실은 한국소였다는 거 그리고 진짜 이렇게 좋은 고기를 실컷 그것도 진짜 제가 다못 먹었다고 저보고 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서도 물회, 이거 육회물회를 너무 맛있게 먹는 역대급으로 맛있는데 심지어 곰탕까지 써주셨어요. 아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이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오늘 네. 너무 잘 네. 먹고 갑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맛있었죠 물회? 네. 안녕. 네. 진짜 안 먹었으면 후회했 아마 저 계란 더 주셨어. 와. 차에 먹꼬리가 한가득 찼어. 어 <목소리> 네.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. Okay, okay. 아니, okay. 아니, 됐다고요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다 됐다. 오케이. 아, 이자세고 지금, okay. <목소리> okay. 아, 지금 너빼고 동시에. 이렇게. <목소리> 아, 너무 웃겨. 야, 우리 야, 오늘 야, 집에 야, 못 가는거죠? 비하인드가 도대체 몇개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뭐야 어, 이게?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하지? 아니 이게 뭐 이거 눈사람 같은데? 이거 막 손수 수제품이었다니 어, 눈사람, 눈사람 같아요 눈사람 <웃음> <웃음> <어디야>? 너 <너무> 맛있어? <웃음> 이거 또 너무 간다 좀 너무 <웃음> 내가... 맛있어요 후회한다랬죠? 엔딩만 몇번 찍는 건지 야, 아니 점심에 시작해서 이제 끝났어 디저트까지 끝났어 디저트까지 먹고. 이거 왜 여기 온지 아시죠? 떡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<웃음>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는데 우리가 계속 말을 해야 되 <웃음> 아니 근데 또 들어가면 진엔딩 <웃음> 찐엔딩, 찐엔딩. 응. 응. 여러분 그럼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<웃음> 끝없는 먹방. 이제 점심 끝났네. 슈. <웃음>